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지금도 보여요, 저 집이 아, 이동 천사오가 그 왼쪽 끝선에 고집이 그 천사오예요. 지금 아. 봐도 알겠나? 지금도 눈에선난 엄마의 모습.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그때 엄마가 가는 길이 요선으로 가시다가 저상가 입구 쪽그좀못 미쳐서 그때 제가 엄마하고 크게 소리를 질러서 그래서 잘 갔다 오라고 손을 흔들고 엄마도 그 보고서 손을 흔들고 갔다 오겠다고. 그날도 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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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도 뭐 임신 막달처럼 배도 이렇게 나왔고 눈도 한쪽이 멍이 아니고 그게 뭐라 그래요? 시커매요, 눈 한쪽이. 시커매고 이빨도 없는, 없어요, 이빨도. 식사는 하는데 화장실을 못 가요. 소변은 계속 나오는데 변을 못 봐요. 그래서 간장시켜서 간장시켜서 이제 겨우겨우 지 그렇게 하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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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가 무슨 뭐 응? 집도 없는 사람도 아니고 소통이 안 되는 사람도 아니고 가족이 없는 사람도 아닌데 근데 왜 집을 안 왔냐고 그러니까 자기를 잡아갔다는 거예요. 기사를 쓴 사람은 임경혜 씨가 생활했던 시설의 인권실태 조사를 담당했던 박병섭 씨. 5년 전 직접 시설을 방문해 입소자 10여 명을 인터뷰했는데, 거기서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산에 자기가 살았는데 서울에 언니가 시집을 왔다. 근데 언니가 시뭐형러 오라고도 하잖아요. 그럼 경부선 타고 올라겠죠 서울역에서 거좀 그럼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수밖에 없지. 근데 누 잡혀가서 자기가 평생 산다고. 끌려간 곳에 대한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텐트에서 몇백 명이 살았다. 거기서 몇 년, 3년인가 있다가 여기를 지었다고 들어서 한꺼번에 다 왔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건 박병섭 씨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말을 들었다는 또 다른 조사원. 지하철 역이 있는 데서 그냥 자다가 뭐 이렇게 해가서 왔다라는 분들도 있었고. 제가 했던 분은 뭐 그냥 어디 누구 만나러 나가다가 길가에서 뭐 이렇게 붙잡혀 들어왔다 이런 사람도 있었고 거기서 정류장에서 오셨던 분도 계셨고 그러셨거든요. 이들이 머물던 시설은 한 천주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서울시립 여성 노숙인 요양시설. 1985년부터 서울시에서 위탁받아 운영 중인 곳입니다. 여기를 제가 처음 부 다뤄봐도 갑자기 차에 태워갔다는 분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한테도 물었어요. 갑자기 차에 태워간 사람이 혹시 있는가. 그서 아니다고. 제기된 의혹과 달리 강제로 입소시키는 경우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임경애 씨의 입소 경위를 묻자 시설 측은 취재진에게 신상 기록 카드를 공개했습니다. 임씨의 경우 1986년 3월에 서울시가 운영하던 대방동 분여보호소에서 옮겨온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전에 뭐 청량리 정신병원도 갔었고 에 몰라요. 아, 거이는 이거 네. 이거만, 이거만 이거 갔 아, 이전 시설에서의 일은 자신들도 알수 없다고 했습니다. 신상기록 카드엔 임경혜 씨가 인적사항이나 주소를 처음부터 제대로 말하지 못한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제 추, 추, 추측으로는 네. 속단말로 이제 단속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대방동 분뇨보수로 가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생활된 분들이 뭐 정신장애가 심해면은 성남지 병원에도 이제 입원을 시켰다가 다시 들어오고 동국이스러네 음. 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이은 과정들이 네. 그 앞에 네. 그 기록이라고 저희는 이제 추정을 해요. 네. 음, 네. 정이 실종 후 동부여자기술원을 거쳐 부녀보호소에 입수한 경혜씨는 86년 2월까지 그곳에 머무르며 세 차례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동부여자기술원은 윤락 여성들을 보호하고 계도할 목적으로 서울시에서 운영하던 이른바 직업훈련기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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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여자기술원은 이미 1994년 폐원한 상태. 동부여자기술원이 폐소하면서 거기 남아 있었던 자료들이 지금은 어디로 갔었는지가 이 시설이 오래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자료들 거의 없고. 에이. 기록에 남아 있는 또 다른 장소는 청량리 정신병원. 청량리 정신병원은 주로 무연고자나 행려병자들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청병이 이제 정신병원이라는 뜻인데 네. 기록에 따르면 엄마는 여러 차례 이곳에 입원했습니다. 정신과 진료를 받으신 적도 원래 없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왜왜 정신병원을 네. 왜 갔는지도 가족들도 생각하기에는 아니, 정신병원에 갈 일이 없는데 그거는 좀, 뭐좀 뭐가 좀 이상하고 잘못됐다 생각을 한 거죠. 엄마에 대한 단서가 있을지 모르는 곳. 하지만 청량리 정신병원 역시 지난 2018년 문을 닫았습니다. 수소문 끝에 건물 관리인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여기 계시던 분 저희가 좀 찾으려고 하는데 그 여기 음. 여기 찾 누구 했냐? 예. 네, 무연고자? 네. 네. 어떻게 찾아요? 그분에 이제 진료를 여기 병원이 닫아 놓으니까 이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참 없어 가지고. 어, 어, 어, 어. 구청으로 갔어요. 구청.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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그분 중에 한 분이 아니신가 하는 생각도 들고 네. 그분 사진을 보면 내가 얼굴을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보자는 과거 임경애 씨가 거주했던 노숙인 시설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그 사연, 그 임경애 씨 정보. 응. 기억납니다. 맞아요, 그래, 맞아요. 맞아, 이분 맞아. 봐야지, 이게 나왔었어. 아, 이분이었네. 아, 이분도 주방에 계셨다. 주방에서 일을 하셨을 거예요. 응경 씨가요. 네. 이제 음식하면 반찬 같은 거 쓰잖아요. 물 들고 막 그런 거. 그런 거 도와주는. 은경 씨랑대화들어보신적 있으세요? 대화는 많이 못 하고 이제 인사는 하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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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비고 말가지고 기술 익혀가지고 사회 내보내고, 그랬던 자리 그자리에 아, 트라인들비었고 네. 뭐, 네. 서창가 있는 아저씨들, 뭐, 그때만 해도 독쇄시대였으니까, 네. 정부에서 해는 데 밤대로 찍 네. 뭐 잡아놓고 싶어, 잡아놓고, 뭐. 철저한 음. 굉장히 걷어야 될것같도안 네. 보였지. 네. 볼 아, 수가 없었죠 아, 아예 볼 수가 없었죠 음...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말... 이동 좀 험악했지, 한마디로. 저적 대면은 막경찰자가 다네. 음, 다니고 음, 뭐 음, 안에서 음. 소리 지르고 그러고. 마치 교도소처럼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공간. 탈출을 시도하는 여성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청계천이니 저 천호동이니 영등포니 저 저기 저기면 이아리니 그거 잡보아 가지고 철문이 있었는데 그거 이거 어떻게 하다가 자우지간 문이 열려 버린 거야. 어. 그래가지고 그 안에 있는 그 여자들이 다 뛰어나왔었어. 우리 집으로도 들어와가지고 뒤에다가 골방에다 숨겨져가지고 하도 막 길고 그러니까는 그래가지고는 저기 뭐야 예수복이라고 할까, 뭔가. 네. 그걸 입고 있는 걸 나왔으니까 집사람 옷을, 입, 사복을 입혀가지고 이제 보냈는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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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언니는 언니 나름대로 자기가 뭐 할라고 뭐 아들 하나 있으니까 뭐 여기저기 다녔어요. 뭐 미용실에 가서 일도 하고. 실종 당시 경혜 씨는 인천 송림동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 MBC에서 나왔는데 그 예전에 현대 미용실이라고 있었다고 하던데. 야, 현대 미용실 아니? 응. 어. 거기가 아니요. 하지만 거기하고 뭐, 2층에? 안녕하세요. 시장 주변에 저기 예전에 현대 미용실이라고 있었대 가지고. 어, 있었어요. 아, 저기. 어디 어디. 있어? 저기 지금 미용실 하는 자리. 아 여기. 예예 여기, 여기. 예. 여기가 예전에 현대 미용실이었어요. 네. 예. 치지그 아, 음. 다음에 제가 온 거예요. 음. 그러니까 아, 저는 그럼 모르지. 한번 바뀌었다가 그렇게 그렇죠. 된거네요 아. 그럼 그현대미용실에 이제 사장님 이런 분에선 전혀 저는 모르시고 모르죠. 음. 그냥 소문만 들었죠. 손님들한테. 아, 소, 아 소문 뭐 어떤 얘기가 특별히 얘기 있는 건 있지 않았나요? 장사가 잘됐다고. 장사가 장사가 잘됐다고. 엄청 잘됐다고. 잘 네, 일찍 남편을 잃은 엄마는 어린 아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꾸준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활동하시거나 그리고. 또 그래도 저한테 제가 어렸을 때 학생 때니까 용돈을 좀 주고 싶고 어머니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여성 수용 시설에 대한 연구를 해온 황지성 박사 우리는 임경희 씨의 사례를 함께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몇 년도지? 어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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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뭐 고아원 출신으로 길거리를 배회하고 있다가 단속 의에서 잡혀왔다라고 하는 여성들을, 여성들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신상 기록 카드에는 임 씨에게 언어 장애가 있고 귀가 어둡다고 적혀 있습니다. 네, 근데 언니가 수영을 하다가 귀에 물이 들어가서 중염이 있어가지고 귀를 빨리 못 고쳐가지고 귀가 한쪽이 조금 어두워요. 그래서 보청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의사소통 안 되고 이러는 걸 청각장애로 인식하지 않고 그냥 정신박약이라고 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처음에 동부기술원으로 갔는데 지금 정신박약 뭐 이렇게 정신 이상으로 예 병원으로 이렇게 연계했다가 다시 수용시설로 이렇게 회전, 회전문처럼 왔다 갔다 하는 임경일 씨와 시설 관계자의 면담 내용 주목할 만한 점은 없을까 시설 입소자들을 진료한 경험이 있는 전문의에게 검토를 부탁했습니다. 근데 이 병원이 흉내를 낸다는 표현 자체가 좀 뭔가 이상해. 어떤 부분이요? 그 상담이 거부받는 네. 병원이 흉내를 낸다는 거는 네. 이 정신적으로 이, 이 사람들을 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음. 그죠? 그 질문을 회피하고 대답을 안 하려고. 음. 이분이 뭐 시설에 대한 반감 같은 걸좀 갖고 있긴 해요. 아 라빌 드 서울. 전두환대 서울 세종 사회 정화란 이름으로 시행된 불랑인 단속은 전두환 정권의 주력 사업이었습니다. 그들의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민족의 저력과 우리 사회의 질을 세계 만방에 과시해야 할 86년 아시아 경기대회와 88년 올림픽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하겠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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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갔다 올 테니까, 는 그, 여 의자에 앉아있으라 이래가지고, 그, 벤치에 앉아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그, 시립아동 모아서, 그도탑차더라고요 뭐, 집 찾고 부모 찾으면 두드리 맞지요. 부모가 있다. 고향도 전부 김지원 김재원, 백학이번지다 얘기하겠죠. 소용 없어요. 그 사람 믿지를 않고, 뭐야, 하얀 탑차가 있는데, 지금 어린애들도 그, 싫어가지고 어린애들도 있고 저 아가씨 여자들도 있었대요. 여자는 여자 수용소로 따로 가고 불강동에 아동보호소가 있는데 애들은 전부 또 그리다 데리고 또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갱생활으로 갖고 그랬죠. 그해 10월엔 대통령의 지시로 구걸 행위자 보호 대책이 수립됐습니다. 주된 내용은 불황인 단속을 늘리고 전국에 불황인 시설을 확충하라는 것. 올림픽을 앞두고 이른바 거리 청소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러한 기조화에서 전국적으로 수용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확대되게 되었고 경찰의 단속 역시 더욱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고 수용시설의 규모 역시 80년대에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게 되었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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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상처도 있고 그 당시, 생리까지 뽑혀서 지금, 28살 때부터 털리를 해서 지금 털리로 있고 털리지 않습니까? t t l e little, 이 i t t l e little, l i 지 t 지 e little, little, l 다 t t l e l i t 그니까 미역거에 실려 있으면서 가마뼈기에 이렇게 덮여 있으면서 교회 쪽으로 가는 것을 목회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굶어 죽거나 아니면 약 때문에 죽거나 많이 죽어나갔었죠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알려진 사망자만 657명 사망자의 시신은 안매장 되거나 해부용으로 팔려나가기도 했습니다 실제로는 그보다 더 많을 거예요. 제가도내 앞에서 죽는 사람을 봤기 때문에. 그리고 돌 날라다가 올라가다가 좀 힘들다고 앉아는데 그냥 뒤에서 강목을 뜨뜻펴서 그저 자 머리에 피가 축부면서 쓰러진 거 그런 감격을 많이 봤거든요. 침대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 있으면 조장들이 발을 잡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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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년대 중반에 수용됐습니다. 내모브 훈련이 말하자면 은 정당화 해준 거예요. 영장도 없이 바로 잡아가도 되게 해줬으니까. 아예 눈앞에 안 보이는 대로 치워버리는. 치워버리는데, 그냥 치운다고 하면 여러 가지 이제 정당성이 없으니까, 그걸 이제 겉으로 복지라는 이름을 내걸고 정부가 나한테 돌봄을 해줄 거니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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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된 불황 여성인들로 넘쳐났습니다. 그와 함께 혐오시설의 도심박 이전 정책이 추진되면서 개원과 함께 대방동에 여성 불황인 800명을 모셔와 초반에는 부녀보호소에서 전원돼 온 사람들의 탈출 시도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나는 경비를 아, 타리를 치고 있었는데 가끔 저... 몰래 숨어나가는 여자들이 있었어요. 나갔다가 이제 다시 들어오고. 거의 한 달에 한 두세 명 정도. 그 정도 그 밖으로 이탈을 해서 버스에서 이제 내려, 끌고 내려가는 거는 봤죠. 네. 울고불고 하면서 끌고 내려가는 거 봤죠. 몇번 봤죠. 처음 초창기에는 경비들이 한2 30명이었었어요. 경비하시는 분들이 경찰 봉 있잖아. 그 교도관 봉. 그런 것도 들고 다니고 그랬었어요. 2017년 영보자회원의 인권실태 조사에서 면담에 참여한 91명 가운데 88%는 자의로 입소하지 않았거나 입소 경위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10명 가운데 넷은 경찰에 의하거나 강제로 끌려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에 보내는 최종 보고서엔 주요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특이사항 없으므로 기재됐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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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시설 측은 불황인 단속 등에 의한 강제 입소는 자신들이 위탁을 맡기 전인 분여보호소 시절 벌어진 일이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또한 연고자를 찾는 노력은 계속해왔지만 2000년 이전까지 근거 법령이 없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컸다는 말도 덧붙였는데요. 문제는 임경애 씨처럼 강제로 끌려온 사례가 이 시설에서만 벌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 4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과거 여러 집단수용시설에서 강제수용과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걸 확인해 발표했습니다. 특히 연고자 확인을 제대로 하질 않아서 한 시설의 경우에는 수용자의 60% 이상이 가족이 있는데도 끌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80년대 집단수용시설 안에서의 사망률은 보통 한국 성인 사망률의 20, 30배에 달했습니다. 24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엄마. 엄마는 할머니와 작은 이모의 보살핌 속에 여생을 보냈습니다. 제가 제일 기억나는, 거 지금도 딱 기억나는 거는 명절 때 제가 애들 데리고 와서 할머니 안아드리고 하니까 좋아하시죠. 그때는 살짝 웃으시더라고요. 긴 세월. 그리움에 눈물 짓던 할머니는 딸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켰습니다 모시고 왔다 갔다 오고 그냥 그 할머니만 따라댕기고 그래서 딸 나눠서 음, 꼭 어, 붙어 다니시고 그냥 오랜만에 찾았다고 엄청 좋아했어 그때 다시 가족을 만났다는 기쁨도 잠시 엄마는 집으로 돌아온 지 3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족들은 시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퇴소 직후 임경혜 씨는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만한 그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먹었던 눈가 사탕 있어요. 그런 게세 개가 나 담석이. 그래서 의사가 아니 이렇게 이런 이런 지경까지 왜 여태까지 있었냐. 건강 상태는 점점 악화됐고.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습니다. 화장실을 화장실을 가가고 일어서면 이미 다 쌌어 소변은 그리 대변은 안 나와 만 가서 힘을 줘도 안 나와 배는 자꾸 불러오고 못 보면 하다가 한다가 안되면 병원에 가고 병원에서 안되면 집에서 파주고 경혜 씨가 했던 뜸모를 이야기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여러 시설에 잤대요. 여러 명이서 잤는데 저녁에 잘때 약을 하나씩 준대요. 약을, 먹, 약을 먹는데요. 하나씩을 매일? 응. 어. 그러면 아침에 사람이 죽어. 사람이 죽었어. 무서워. 이러더라고요. 시설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어, 잠깐만. 의무 파트 누가 잠깐만 좀오라그래봐 봐요. 임경애씨가 먹었다는 약은 무엇이었을까? 천설에선 네. 고혈압 외에 할때상혈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고 합리다에서 보면 의무 실장님이 네. 현재 고혈압을 보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치료하면 생활한다면 어려움은 없다고 어, 한다. 새석... 그그 당시에... 세기를... 응. 음... 음... 다 취재진의 요청에 임경혜 씨의 의무 일지도 보여줬습니다. 2005년부터 고혈압 약을 복용했다는 내용 외에 다른 진료 기록은 없었습니다. 검진 한다고 들었거든요. 년에한 번. 년에한 번. 번. 네, 년에한 네. 번. 했던 그이 진료 기록이나 이런 어잠어요어 퇴소자들의 기록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폐기하기 때문에 임경애 씨의 과거 기록은 확인할 수 없는 상황. 하지만 시설 내에서 사망한 이들의 기록은 보관돼 있었고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1985년 개원 이후 올해까지 총 입소자는 1885명. 전원되거나 퇴소한 819명을 뺀 1066명 가운데 750명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9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여성 수용시설의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조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당시에 다른 시설들은 어땠을까? 7, 80년대 불황인 수용시설 실태조사에 연구진으로 참여했던 김관욱 박사. 그가 가장 주목해서 본 것은 수용자들의 사망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28세 여자분으로 정신박약 이외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걸로 이야기된 상황에서 CPZ 1일 50mg 투약 중으로 됩니다. CPZ는 클로르 프로마진, 대표적인 조현병 증세 완화제로 항정신성 약물입니다. 쭉 끊임없이 반복 처방하다가. 나중에는 200mg까지도 증가하게 되고 마지막에 91년도 사망 관련돼서는 심폐기능 정지, 폐혈증, 기질성 뇌증후군, 정신분열증으로 진단명이 사망 원인이 쓰여있고 그것에 이르게 된 이유는 전혀 쓰여있지 않습니다. 사망 기록을 분석해보니 정신질환 진단이나 약물 처방이 쉽게 남용될 수 있는 구조였다고 합니다. 선행 사인이 조현병으로 되어 있는 데는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정신분열증과 함께 가장 눈에 많이 띄었던 것은 기질성 내 증후군이 너무 많이 띄었어요. 행동은 이상하고 대화도 잘 되지 않는데 명확한 이건 정신분열증도 아니고 우울증도 아니고 조금은 일상 이상한 그리고 일상적이지 않은데 판단하기 어려울 때. 임의적으로 붙이는 첫 번째 진단명이 기질성 뇌증후군. 달리 이야기하면 누구에게도 붙일 수 있는 진단명이죠. 예를 들면 형제복지원은 정신분열증도 아예 도장을 파서 찍었습니다. 손으로 쓰지 않고 찍을 정도로 그 진단명을 많이 붙였고 사망진단서에도 그렇고. 84년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된 강신우 씨. 시설 내 문제아로 지킨 강 씨는 두달뒤 정신병동으로 보내졌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병을 뭐 어떻게 진단을 내는가 기질성 뭐내 중근 이런 식으로 그 그런 설명을 붙여가지고 그약 이름을 우리가 시게지더라거든 빨간 약인데 아침밥 먹고 나면 그 약을 이제 내가 안 먹을까 싶어서 저장하고 실장하고 두 놈이 또달라들어서한 놈은 주전자 들고 한 놈은 이제 내코를 막고 입을 벌려 이렇게. 그, 그거 하나 먹고 나면 한몇 시간을 피봉사무을 해내는 거예요 내가. 어. 자, 이제 정신이 뻥뻥해지는 응. 거지, 그 약이. 형제복지원 생존자들은 이 빨간 약이 치료보다는 통제를 위해 쓰였다고 말합니다. 일반 소대에서 교육을 위반했다. 그리고 정말 골통이다 싶은 사람들은 그 정신병동에 입원을 시켜서 이제 약물로 제압을 시키는 거지 그 약간 좀말안 듣는다 싶으면 일단 다 처방을 해버려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아동소대도 이렇게 이제 배분이 되잖아요. 그러면 배가 고프니까 그리고 단계 땡기니까 그럼 받는다고 받아가지고 껍데기만 쪽쪽쪽쪽 빨아먹고 하얀색 하얀색이 나와요. 그 다음에는 그거 버려 그죠. 이것까지 먹어버리면은 이게 중독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형제복지원에서 1986년 한해 구입한 CPZ는 25만 정으로, 이는 정신요양원 수용자 전원이 매일 투약하고도 남는 양이었습니다. 정신과 약물의 후유증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젊을 때니까 잘 몰랐어. 팔다리만 다친 줄알았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뇌가 다친 말이 이렇게 된 거야. 진짜 그건 지옥 아닌 지옥, 그건 어떻게... 해. 겪어보자는 말을 부네 진짜 어떻게 해. 지난 8월 24일. 우리 위원회를 지지하고 공권력이 직접적으로 그리고 간접적으로 불양인들에 대하여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해서 강제노역 폭행, 가혹행위, 사망, 실종 등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진화인은 형제복지원 사건이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범죄라고 발표했습니다. 1987년 형제복지원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뒤 국가기관이 공식 조사 결과를 밝히고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기까지 무려 35년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에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계속 악몽을 꿔요. 계속 쫓기는 꿈이나. 계속 뭐 누가 때 맞는 꿈 아니면 뭐 낭떨어지 떨어지는 꿈막 그런, 그런 악몽을 꾸는데 불 끄고 못잔 그런 피해자들은 여전히 끔찍한 악몽에 갇혀 신음하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그 안에서 엄청난 고트 당연 사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이 트라우마. 트라우마 때문에 사회생활도 못하고요. 회사도 못 땡기고 어디에서 정작해서 살 수도 없고. 몸과 마음에 깊이 박힌 상처. 지옥 같은 그곳에서 살아돌아왔지만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국민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3%인데 저희가 조사한 바로 조사 대상이 됐던 분들 중에는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45%가 기초생활수급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거의 뭐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국가는 형제복지원의 실상을 알면서도 묵인했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곳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란 말입 한종선 씨는 형제 복지원에서의 일상을 모형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몰려드는 고통스러운 기억에 숨이 막히고 손이 굳지만 그래도 멈출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로 하는 것, 글로 하는 것들은 증발이 빨라요. 기억나는 것들이 많이 없을 수도 있고 아무리 메모를 한다 하더라도 그 특수한 상황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되게 힘들어요, 사실은. 왜 해야 되는가가 분명히 목적성이 저는 있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좀더견디는 뿐이에요. 그 당시에 그 사회정화 사업에 예산을 받으면서 운영이 됐던 곳이 36곳이라는 것이 이미 드러나 있으면 그것을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있었던 피해 당사자들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꼭 신청을 해야지만 찾아줄 것이 아니라 말 못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피해 당사자들 중에 이 사람들을 발굴해내야 되는 거죠. 가족이 왜 이런 비극을 겪어야 했는지 아들은 알수 없습니다. 왔어요. 이들의 간절한 물음에 이제, 국가가 답을 내놓을 차례입니다. 엄마는 더 이상 어떠한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부산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면 집단 수용시설의 실태가 드러난 곳은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형제복지원 사건은 피해자들이 오랫동안 국회 앞에서 시위를 벌인 끝에 관련법이 만들어졌고 35년 만에 진실이 규명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피해자들이 배상과 보상을 받기까지는 다시 어려운 난관이 남아있습니다. 정부가 적극적인 피해 배상과 보상에 나서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한 힘든 소송을 시작해야 합니다. 국가의 폭력이 불러온 비극.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야 했던 피해자들에게 국가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입은 몸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국가가 저지른 범죄를 방치한 건 역시 국가의 또 다른 범죄이기 때문입니다.